아 싫어 네가 가라고 해서 저번에 내가 갔잖아 응 아니야 저번에 내가 갔어 이번에 오빠가 가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뻔뻔해 내가 여태까지 57번 중 24번 갔고 네가 23번 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루루 니네 차례야 와그걸 여태까지 다 세고 있었어 아 진짜 오빠도 수고이 하다 <웃음> 인정인정 그러니까 동생 네가 가는 거다 싫어 아니 니가 가라고 요르는 우리 망고 한번 데리고 산책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응 어, 몰라 그러면 네가 가시던지야 뭐나 오빠한테 네가라고 했냐? 이게 진짜? 아오빠라고아너 아, 안되겠다 따라 나와 구멍으로 아, 아, 누가 산책 시켜야 돼내 거냐 그만쩌라아 안되겠다 진짜 너는 Oh, oh, oh, o h 가서 그런가? 다리가 아프고 막 이거 해고... 하면 빨리가나고나데이트를 한단 말이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왜 자신이 가려? 왜왜 여보 오늘은 무슨 일로 소고기야? 진짜 맛있겠다. 아 그냥 마트에서 반값을 싸게 팔길래 얼른 집어왔죠. 얼른 먹어요. 우와 소고기도 소고기 소금이. 이거 다내 거야. 돼지야! 다 익히고 먹으라고! 에? 에? 아니에요! 소고기는 덜 익혀 먹어야지 더, 더 부드러워! 너 아직 어려서야 아무것도 모르는 구나? 아, 돼지... 돼지... 그럼 나도 먹어보실까? 에? 뭐라고 했니 돼지? 맞장 떠야겠다! 나와! 아 어, 일어나 일어나. 그래 그래. 어, 일어나 따로 놔둬. 일어나. 어? 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여기 이제 좀가 올라가. 안 되겠어. 오빠 목살이더 좋츰에. 오, 세상에. 요거 말하는 거 봐라. 어쩌라고나 진짜 못못 참아 나와? 어, 진짜. 어쩌라고? 안 따라가. 왜? 왜 왜? 왜? 아까 그 할머니란다. 사실 이 하이미는 착한 동물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정이야. 와와! 와와와와! 자, 너의 소원을 말해봐. 뭐든 들어줄게. 맛있는 간식도 좋고 재미난 장난감도 줄수 있어. 와와 와와 와와 와와. 이미 되면 너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웃음> 단, 이비모링을 외치면 마법이 풀려서 강아지로 돌아와 버린단다. 알겠지? 와! 와와와와! 와! 그럼 이만. 와! <뭐뭐뭐라> 기모링! 어휴, 얘들아, 일어나. 빨리, 빨리. 오늘 학교 소풍 가야지. 빨리 일어나. 응? 응? 응? 응? 응? 형, 왜 갑자기 개소리를 내? 어? 어, 어, 어? 애들이 진짜 뭐라는 거야. 헛소리 그만하고 둘다 기상! 기상! 기상! 기상! 기상! 어어 <웃음> 정말 내가 사람이 됐잖아? 망고야, 어디 아프니? 아까부터 뭐라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리아랑 학교 가야지. 둘다 내려와 가지고 빨리 밥 먹어. 어내내 네, 네, 엄마 어 엄마 어 리아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형밥 좋아? 형 형? 네, 내가 형이야? 어? 갑자기 어... 왜 그래요? 아, 아, 아니야 아그야야 가자 밥 먹으러 밥 좋아 밥 많이 두고듀 어? 이게 나라고? 어, 내가 사람이 됐잖아 신난다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